네, 안녕하세요 버브웨이트 조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시큐어 코딩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하고 책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전번에 저희가 마이크로포커스라는 회사 우리가 포티파이를 개발한 업체죠 그 업체하고 파트너십이 맺으면서 제가 포티파이 관련된 것과 여러 도구들의 라이센스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하기 위한 어 그러한 공부 방법들을 저희들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 조금 조금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 유료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러한 도구들 시켜코딩 진단에 활용하는 도구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샘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포티파이 이외에도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를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이트라면은 이제 nist 라는 어 국가기관 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 중에서 사마테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url은 여러분들 사마 e nist.gov 라는 어 거버넌트 사이트고요. 이쪽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은 우선 메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요약을 하면은 여러 가지 요리들이 이제 취약한 도구들,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는 어 취약점 진단 도구들과 시혀코딩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샘플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보들이 좀 많이 업데이트 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정보들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예, 그런 사항인 것이, 사항이고요. 그렇지만은 워낙 어 쌓여있는 정보들은 아직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합니다. 특히 이제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툴즈라는 어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여러가지 어 도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큐어 우리가 소스코드 시큐리티 연얼라이저스라는 어 링크들을 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어 상용과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켜코딩 그런 정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발했던 연도수나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버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유료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뭐 기존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라이센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안솔루션 도입을 할때 참고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각각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그 관련된 정보들이 또 나옵니다. 사이트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도구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가늠할 수가 있고요. 어, 이 중에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음, 여기에서 이제 링크가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시큐 코딩 이 있고 아까 좀 찾았는데. 아무튼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여기 쪽에 이쪽 사이트거든요. 테스트 스위트 정보인데 이쪽 사이트에서는 이게 위에 링크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어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었던 그런 샘플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C 하고 C++ 그다음에 이제 자바. 어, 실무 국내에서 실무에서도 시켜코딩 할 때는 c 하고 싶을 뻔하고 잡아가 제일 많습니다. 어, 저는 제가 분석할 때 안드로이드 관련된 것들도 몇번 금융권에서 경험을 했는데 실제 완벽하게 이렇게 테스트 해보지는 못했어요. 음, 좀 도구들이 아직은 안드로이드 쪽 테스트 할 때는 살짝 부족함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겠죠. 음, 그리고 가이드 자체도 좀 자바하고 다릅니다 그건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하고 C++하고 이제 자바 샘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링크가 없어졌다가 다시 어,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쓸지라도 어, 좀 쓸모가 많을 겁니다 예, 쓸모가 많을 거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자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어 진단하기 좋겠죠 테스트하기 좋기 때문에 어, 나중에도 자바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티파이 있죠 이 포티파이 라이센스로 한번 어, 한목별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각의 취약한 코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교육할 때도 좀 쓸모가 있습니다 그 저는 이미 뭐다 다운로드 받아놔가지고요. 음, 나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이나 사이트가 또 있죠. 제일 유명한 사이트는 이제 서트시죠. 예, 서트시 시리즈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서트시 쪽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제일 위쪽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안드로이드 C, C++ 자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트 C, 뭐 C 코딩, 스탠다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 쪽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음. 이렇게 각 항목별로 취약한 것들에 대한 것들, 어떤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 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버그하고 관련된거나 아니면 은 이제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버그성이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전체 다 포티파이나 시켜코딩을 진단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다 돌린 다음에 어, 각각에 대해서 이런 품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안진단에선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중에 제외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요거는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요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완전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완벽할, 완벽하게 할완벽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가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트시하고 서트자바 관련된 것들은 어제 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 영문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면은 요거를 참고하시면 은 좋죠 근데 만약 한국어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한국 책으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트시하고 서트 자바는 나와 있습니다. 두 개는요. 근데 나머지 뭐 안드로이드나 또 옆에 써져 있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된 것들은 없어요. 어은 r l 은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p y t 파이썬 뭐 파워리 시큐 코딩 이렇게 있긴 있는데 사실 실무에서도 펄 l 하고 파이썬을 가지고 시큐 코딩 실무한 적은 없었어요. 어그 취약점 진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의 키 관점으로는 뭐 파이썬이나 펄로 되어 있는 것들도 지, 진단을 한 적이 있는데 시큐코딩까지는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지원되는 것이 그에 많지 않았는데 어 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asp나 뭐 asp 단넷 뭐 여러 가지 어그 언어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참그책 같은 경우에는 요그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어,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여기 절판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켜코딩을 공부하신다면은, 사놓으신 것이 좋겠죠. 예, 공부를 해놓으신 것, 사놓으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책들이, 뭐,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이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시켜코딩 같은 경우는 이 저도 한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안드로이드 시켜코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버전에 따라 도 다릅니다 저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어, 요즘 좀안 뭐 하고 있어요 시켜코딩 그래서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켜코딩을 보시면 은 일본 쪽에 원래 이게 잉글시 리 버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일본 쪽에 있는 회사 그 연구소에서 이제 배포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본것 중에서는 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어, 한국 인터넷 진원 그쪽에서 나오는 시키, 안드로이드 자바 시큐 코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가이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부만 좀 맞지 사실 자바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것들은 이게 더 정확합니다. 예, 정확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외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공식 페이지 있죠? 뭐 구글이죠? 예, 구글 쪽에서 나온 그 가이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5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웹앱 개발을 할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시큐어 코딩을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보안유 위협들이 있는가가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최고의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안드로이드 쪽은요 이게 최고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어, 취약한 코딩들을, 어, 샘플들 되게 얻기 어렵잖아요. 그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는 서트C하고 서트자바를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쪽으로 여러분들이 추진한다면은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 관련된 요 가이드, 현재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좋은 가이드나 책 같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은 저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